이태원에서 아저씨 4명한테 팁받은 이야기! 제가 이태원에서 서빙 알바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태원 특성상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. 팁을 주는 문화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팁을 주더라고요. 아,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다. 아, 그래도 주고 싶으면 난 감사히 받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어느 날은 아저씨 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어요. 그리고 아저씨들이 와인을 한 병에 10만 원짜리 와인을 막 구워라 마셔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싸 매출 잘 오른다. 아싸 많이 마셔라. 이러면서 좋아했죠. 제가 이 옆에서 걸레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막 힘드냐. 막 요즘 막 어? 장사 되냐? 막 어? 몇 살이냐? 어디 사냐?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막아뭐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신가 보다 아저 이거 알바하고 있고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해줬죠 막 그러더니 테킬라를 다섯 잔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명이 다섯 잔을 시키네 한 명이 술을 잘 마시나 보다 이러면서 다섯 잔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갔죠 네 명이서 하나씩 이렇게 잔을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그럼 한 잔이 남잖아요 그걸 이렇게 저를 주는 거예요 <웃음> 나 마시라고 그러가지고 와 아니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 어, 아니라고 나술못 마신다고 나 일하는 중이라 진짜 술도 못 마신다고 그랬더니 아, 한 잔인가 취하지 않아요 빨리 앉아가지고 빨리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짠 해가지고 먹고 왔어요 그러고서 한 30분 또 지나가지고 또 테킬레에 다섯 잔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이번은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계산하겠다 그 주문서를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야다 일어나 지갑 꺼내 아 계산을 콤파이 하나보다, 엠빵 하나보다 이렇게 하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들 지을을 꺼내가지고 5만원짜리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지고 이걸 이렇게 싹싹싹 모으더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 뭐냐고 이거 전 아니고 TV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아 진짜 아니라고 이런 거 크기도 못 받는다고 거절을 했어요 주머니에 억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전두번 거절을 안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콜택시도 불러주고 가게 앞까지 마중도 나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배웅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, 제가 그 가게를 그만둬서 그 아저씨들이 다시 또그 가게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제 돈을 떼먹어가지고 <웃음> 제가 사장님을 노동청에 고발했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주신 20만원 아주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사장님은 <웃음> 앞으로 <웃음> 알바생들 돈떼먹지 마시고 <웃음> 장사 많이 하세요 <웃음>